안녕하십니까. 장돌성입니다. 아... 아, 제가 오늘, 아, 뭐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이 동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한 지가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2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든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일단, 뭐, 말도 하기도 하고 하튼 그렇 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찌하든 도움이 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근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참 안타까워요 음. 여러가지 뭐,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제 영양 부족도 있고 또 여러분이 그 들이 병이 절대 만만한 병이 아니다라는 걸 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떤 치료 원리 자체가 그렇죠? 네, 너무 상식적이도 않고 또 너무 상식을 파괴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또 슬슬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단순하지가 않더라는 요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우연히 연결된 분들이 계셔서 이제 뭐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다 보면 참 어렵다. 어. 그니까, 그 뭐, 제가 이래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하든 이걸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이제, 치료에 도움을 받고, 이런 분들,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그 치료 방향을 잡아가고, 그날, 그날에 따른 컨디션이, 막 컨디션이 막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여러그저 적용을 잘 하셔야 되고, 하 어떤 그런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 을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참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저도 그냥 뭐랄까 그냥 가슴 가운데 뭔가 딱딱한 게 있어요 한 2년 동안 계속 그런 상태에서 살아왔는데 알긴 알겠는데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하지가 않으니까 한 단계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 한 단계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 한 단계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 결국 막다른 골목이 있기는 있는데 도달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 도달점 그 어떤 여러분들의 몸이 정상화되어가는 그 과정에 도달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찾아가기가 그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어, 있어서, 뭐, 제 나름대로, 뭐, 세미나다, 뭐, 전화상담이다, 아프리카 TV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든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하여튼 해보긴 해보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 무속게 있어요? 그러 어떻게 좀더 제대로 도와줄 수 없나 좀더 제대로 도와줄 수 없나 그 하여튼 오늘은 제가 그냥 뭐라 그럴까 이제 조금 이 동영상 올리는 작업을 이제 멈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이 마지막 동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모르 뭐,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참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뭐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뭐, 하여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댓글을 달아보사람 합니다. 뭐 하여튼, 여러 분이 하나 도와주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과 아닌 부분, 그리고 또 효과적인 부분과 효과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미숙했죠. 미숙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한, 한 사람이고, 어,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앓고 계시다 보니까, 제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어떤 저 상황적인 한계도 있고, 막, 뒤죽박죽었어요 <웃음> 진짜 뭐,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솔직히 진짜 많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했고. 그래, 그러니까 하 오늘 이렇게 동산 마지막 올리게 되면서 그냥 결론적으로 한번,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도달한 것 같다, 이제는. 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여러분, 댓글이 올라오면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이런 이런 증상이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신, 신도 아니고, 그죠? 근데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는데. 진짜 몇 사람이라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실리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 사실 몇분 계세요. 한 일곱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배운 게. 제가 물론 여러 증강을 받고 있습니다. 배운 것만 있데 뭐 그분들 도와드리면서 제가 또 배운 것도 많고 또이 치료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 이게 맞구나. 네? 그러도 보면 그 자꾸 발전이 되죠. 사실 발전이 되는데 기존에 한 일곱 분 정도 계속 이렇게 제가 틈날 때만 전화 드리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린다 도와드린다는 게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거의 휴식 개념의 시간을 거의 못 가져갔어요. 그 외근 가면 제가 뭐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계도 꾸려야 되니까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뭐아프리카 t v 뭐 동영상을 올린다 이러면서 전화 상담을 해서 도와드린다 하면서 도와드리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 그것도 전화 한 통화 해드리면 보통 30분 이 정도 넘어가고, 제가 하루에 기껏 도와드리는 통화가 보통 한 통화, 두 통화밖에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뭐 바람이 있었으면, 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좀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그건또 현실적이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뭐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서 뭐 후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뭐 마냥 그런 분들을 기다리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뭐돈 버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도안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하여튼 뭐, 마지막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또, 시행착오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하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은 드려봤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댓글을 하나 올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서 이런 정상에서 벗어나게 될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전화 통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딱 설명해주면 아, 내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런 식의 어떤, 그 대다수의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해. 제가 어떤 분들을, 한 일곱 분의 분들을 전화통화를 통해서, 벌써 어떤 분은 벌써 거의 한 2년 가까이 도와드린 분이 계세요. 어, 우참찮교가오하고 연결이 서 근데 그분하고도 대화를 하면, 너 진짜 어렵다. 몸이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그 과연 이 일반인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혼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참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입아니다그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처음 이 동영상을 올릴 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발전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양한 정상들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한 정도 계속 도와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니에르 증상이 있는 분, 뭐, 이제, 상복부팽만감이 있는 분, 혹은, 설사 증상이 있는 분, 혹은, 가스 실건이 있는 분, 뭐, 하여튼, 영유성 식도에 있는 분, 막, 뭐 이런 분들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 어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치료 원리적인 측면을 적용하면서 도와주다 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 여태 보면 더 이제 명확해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기는 맞는데 그 과정 과정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단답형의 어떤 그런 답변을 드린다라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사실 뭐 상복부 팽만감이 있다 뭐 이런 것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해결할 수는 있는데 상복구 팽만감만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 그렇게 적용하면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상복구 팽만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돼요 뭐 모래주머니를 착용한다든가 어떤 하루 전날 규칙적인 어떤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좀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잠잘 때 잠자는 요령과 머리주머니 착용법을 되시키고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컨트롤해서 을 재우면 이 상복구 팽만감이 위장에서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해결되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까지 천차만별 이 상복구 팽만감만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상복구 팽만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부자리를 조정한다. 뭐팔 운동을 많이 시킨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다리 조작을 시킨다. 이러다 보면 상복구 팽만감은 해결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가 올라오면서 두통 현상이 나타난다. 막 팔이 무거워진다. 막 뒤쪽에 혈관이 바짝 쓴다. 막 이런 큰한데 2차 자각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발생을 하니까 제가 두려운 거야, 두려워. 두려워서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제, 제 마음, 그러 여러분, 제가 조금 제 마음을 조금, 제, 제 상황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면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그러니까 상복부 평만감이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여러분도 또 다른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저를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취하는 행동 방향은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사람은 계속 도와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나와 뭐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댓글로 만막 아, 이럴 때는 어떻게 이자가각병상이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그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충격, 막 심적으로 충격이 쌓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진짜 도움을 받고 싶다면 라 사실은 최소한 최소한 10번 정도의 전화통화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10번 정도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가장 강한 어떤 정상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지식을 저와 상담을 통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기 때문에 몸살이 걸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기 때문에 아랫배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기 때문에 가스가 빠져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기 때문에 미식미식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최소한 0번 정도의 상담은 해줘야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방향 설정을 하면서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도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사실 열번 갖고도 부족해요. 제가 아까 일곱 분 정도 도와드리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한 달, 두달 받고 도움을 받고 그만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저를 놓지를 않아요. 왜안 놓겠습니까? 왜안 놓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최소한 10번이에요 최소한 10번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지 면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여러분 판단해야 해요 제가 그래 결론을 두 가지 정도로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해보면 제가 기대했던 어떤 예상했던 그런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요사런데 아프리카 tv는 2차 자각 증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시작을 했는데 더러운 분들이 전부 다뭐 이건 어떻게 치료해요? 저건 어떻게 치료해요? 치료법을 물어러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 명인데 그한 사람을 위해서 그 치료법을 설명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프리카 tv는 지금 오면서 제가 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거 과연 바른 방향인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들어요. 좀 그냥 네. 일단은 더 결론적인 부분을 그냥 이거는 여러분도 좋고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좋을 수도 있고 저는 뭐, 뭐 좋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건 건지, 나쁜 건인지 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을 좀더 실질적으로 돕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현명한 방법인 거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하나는 전화 상담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전화 상담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는, 또 하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세미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뭐 교회에서도 몇번 해보기도 하고 바깥에서도 해봤는데 요즘 또 6월 3일날 또 세미나가 있긴 해요. 6월 3일날 세미나가 있는데 한남동에서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한남동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몇몇 분도 왔는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야. 그분들은 이제 아프리카 TV나 전화 상담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다리 조작을 해보라 이러니까 완전히 막 내가 가르쳐 준 어떤 그런 방법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뭐 호흡법이나 또 어떤 모래주머니 착용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자꾸 가르쳐도 드리다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겠지 자꾸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막상 만나 보니까 너무 아닌 거야 너무 아니야 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 반복하느냐 동영상왜 이렇게 길게 찍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불평스킨 럽 여기 이제 댓글에서 여러 번 봤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지 자꾸 했던 얘기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막그 여러분들도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일단은 세미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겠다 한사람에라도 제대로 이렇게 도움을 주려면 이사람 왔어, 또. 또, 세미나의 유익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나만 왜 이런가, 나만 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하고 비슷한 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좋아지더라. 어? 이 사람은 뭐가 잘못, 뭔가를 또 잘못하고 있더라. 어? 또, 동, 뭐 하여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동변상연, 어떤 그런 느낌도 갖게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 사실 여러분들 전화상으로나 유튜브상으로서 내가 설명드리기가 두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모래주머니, 또이부자리 조정. 이부자리 조정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보다 더 진일보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여나 충격을 받을까봐, 제가 무서워서 웠 진짜 무서워서 얘기 못드리 부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제대로 설명해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의사항법 이건 진짜 주의해야 된다 어떤 때는 일부 후퇴해야 되고 어떤 때는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드리지 않으면 동영상에서 보면 여러분들 막 어떻게 듣고 있는지 막 대충대충 대충 듣고 있는지 제대로 듣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뭘또 잘못듣고 대충 혼자 또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적용해 놓고 막 충격이 휩싸이고 2차 적각증성에막 시달리고 이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규칙을 정해야 돼. 겠다 규칙을. 열 번의 쌤, 열, 최소한 1 0 번의 통하는, 하는 조건으로 전화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벌써 이 아프리카 TV는 계속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유튜브 올린 동영상에서 이런식으로 동영상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요. 제 직장을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는 안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좀더 실질적으로 돕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여러분들 내가 뭐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생각하면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파요. 현실적인 부분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진짜 제대로 된 도움을 받고 싶으면, 시, 아니, 싶으면이 아니고, 이런 게 갖고, 싶어요. 내가 무슨 뭐 사람 허리는 사람 없고, 자, 여기 1 0만원 있어요, 10만원. 여기 10만 원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세요. 10만 원, 뭐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10만 원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막 돈도 많이 써본 적도 있죠. 그죠? 한의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CT 잘 자리에 찍고, 돈 많이 썼죠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0만 원을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10만 원 그리고 10만 원은 그 저기 제가 대사증후군 치료법 77강 그죠 77강 밑에 보면 그 제가 후원 계좌하고 제 전화번호하고 이런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 10만원 후원을 하세요 후원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더도 덜도 아니고 딱 10번의 전화 통화를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치료비 명목이라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치료할 수 있다 이런 확답을 못 들어요. 확답을 진짜 못 들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가 돈을 받으면 전 사기꾼이 되어버리고, 여러, 이상해져버려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이상해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1 0만을 잃어버렸다 그냥 후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어떻게 하든 10번 정도 그 사람 정상을 물어보고 체중과 나이도 물어보고 도대체 어떤 정상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물어보고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차야 되고 이부자리는 언제부터 조정을 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2차 자각 증상이 감격을 했을때는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게 돼요 도와드리게 되고 열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도움을, 진짜 도움이 을 진짜 도움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변수가. 왠가 여러분의 심리 상태. 또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 학교에 다닌다, 직장 생활한다. 이런 분들 진짜 힘들어요. 이러 분들 진짜 힘들고. 어떤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이 안될수 있는 어떤 그런 정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만원 정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하고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홀가분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권리 주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렸을때 만약에 이게 저희 어떤 책임으로 돌아오면 저는 이 동영상을 다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10만원 잃어버린 10만원을 후원을 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죠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 많게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세미나를 하고 싶어요 형편만 되면 지방에 내려갔어라도뭐 대전이다 대구다 광주다 내려갔어라도 세미나를 좀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돈. 갔다 왔다 차비나 얼마나 들고 또그 갔다 오면 내가 하루 벌어야 될 어떤 그런 경비는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벌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진짜 순수한 의미의 신만하는 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걸 날로 먹지도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쓰겠다는.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세미나를 한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게 막 세미나가 후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넘쳐나면 진짜 광주도 가겠고, 대구도 가겠고, 부산도 가겠고, 그 돈을 그냥 나의 어떤 사이 사리 사육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냥 뭐랄까,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 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영화 수업 하나 더 하고 뭐 배달하는 일좀더 하고 이러면 돈을 더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일보다도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돕는 게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제가 일을 하기 싫어가지 그런 게아니 오해하지만 저는요 직장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배달이 일할 때 제일 마음이 홀가분해요 아, 아무 걱정도 안하고 일만 하면 되니까 그 아프리카 kbs나 이런 얘기해요 아 저는 내일 일하는 날입니다 일하는 날저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 배달 어토바이 타고 배달할 때 영화 가르칠 때 홀가분하게, 홀가분하게. 내런 전화 상담 해줄 때는 온 신경이 집중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은 내가 말 한마디 자문하면 여러분들이 또 충격에 입사일까봐 정상을 들어보고 들어보고 네네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 온 신경을 건드세우면서 여러분들 을 관리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힘이든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사실 제가 이런 동영상을 이런 말씀을 진작에 좀 드리고 싶었어요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혼자서 또 늑두리 하는 게 아닌가 응? 또제 말을 또, 또 진정으로 받아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은 또 오해하시고 기분 나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에 이런 얘기를 못못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냥 어, 여러분들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혼자서 끙끙앓고 있는 거야요왜저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나? 왜저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나? 왜 댓글은 올려놨는데 답, 답변을 안 해주나? 여러분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응? 여러분 혼자서 그렇다면 내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죠몇 분만 그렇다면 내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닌 걸어떡합니까 아닌 가 한두 분이 아닌 걸 어떡해요.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매달리셔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사람 교만하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왠가 나는 그 길을 알고 있고 그렇다 해서 내가 뭔가를 일부러 숨기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왜? 가르켜 주고 나면 사후관리를 해 줘야 돼요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분두 분이라면 사후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열분 스무 분백명 이백 명이 되면 제가 생계를 꾸려가면서 여러분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서우니까 사후관리도 못해줄거 어설프게 가르쳐줬다가 이 사람이 2차 자각성 때문에 힘들어지면 안 가르쳐준만 못하게 되어버린 결론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카톡이 와도 대꾸를 안 해버려요 왜 한번 대꾸해 주면 계속 질문이 라와요 그럼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해버려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행동 방식을 취하더라 유튜브에 또 댓글 올려서 어떻게 답변을 하나 해드리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답변이 올라가요. 어느 순간에 가 멈춰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왜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딱두 가지만 생각해야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10만원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시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제가 다시 한번말씀드니다 10만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후원을 했다. 그 10만원은 여러분들만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 비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세미나 비용. 저도 그,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저도 그걸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고, 저도 그걸 위해서 가서 커피 값도 계산해야 되고, 그게 다 도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분이나 더 만나서 제대로 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미나 비용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 서서 지방에 계시고 외국에 계시도 한다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래서 내 몰라라 이러면 여러분 손해예요 어떤 손해인가 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게 아까워서 후원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저하고 열번 정도의 전화상담을 할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도 돕고 저도 돕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판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고 말하자여러로는 학생들이고 그래서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형편이 뭐 풍족하게 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10만원 갖고 벌벌 떠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한다라는 거이 10만 원 갖고는 어떻게 견주어 볼만한 그런 개념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10만 원을 후원을 하시고 제가 저딱 더도 덜도 안 하고 딱열 번만 통해 제가 카운트할 거예요. 여러분 전화 주시면 성함, 이름, 정성 이런 걸 노트에 적어놓고. 아, 이분하고는 몇번 통화했다. 다섯 번 통화했다. 여섯 번 통화했다. 그리고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부로 열번 통화 끝났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혹이나 열번 정도 도움을 받다가 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또 10만 원짜리 하나 들고 길바닥에 또 벌이 있어요. 나한테 뺏긴다 생각하지 마세요. 뺏긴다. 여러분들 전화 한 통화하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 드려보니까 알아요 10분 갖고 설명이 될것 같습니까 1 0분로 설명이 안 돼요 전화 열 통화하면 제가 보기에는 10시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죠? 바깥에 나가서 제가 또 배달 일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하고 일을 하면 10만을 줘요, 10만을. 그여태 여러분들이 그냥 키바닥에 버리는 것도 아니야. 제 시간을, 다섯 시간을 뺏뜨는데, 그냥 뺏뜨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뺏뜨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구하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뺏뜨는 여기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하고 상담만 가져보세요. 5분 상담에 15,000원인가 그래요, 그죠? 5분 상담 받아뭐 여러분한테 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담이니까 그냥 끄떡 끄떡하고 아, 처방전 적어주고 끝 이런 상담입니다. 자 그기에 비하면 30분, 1시간의 전화 통화 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판단하시죠. 현실감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자, 제 전화번호와 후원계좌는 대사정문치료법 77강. 그 밑에 댓글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 뭐, 2차 자각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뭐, 천 원을 내고 전화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원 상담 얘기 없던 걸로 하고 싶습니다. 없던 걸로 하고 싶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화 해서 나한테 도, 저한테 도움을 받겠다. 치, 물론 2차 자각 영상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저,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끔씩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 도와드리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잘못했다 싶을 정도로. 보통 전화 오면 내가 두 번, 세번또 전화해드려야 돼. 그게개 괜히 했다 싶더 괜히 드세요. 그거 이제 그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천 원, 후원 천 원, 천원 하시고 전화하세요. 이거 없던 걸로 하고 전화합니다. 그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일단 십만 원 하세요. 십만 원 하시고. 치료비 명목 아닙니다.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치료비 명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후원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그 후원금 세미나로 세미나 비용은 적용이 됩니다. 저도 시간을 내야 되고 그죠.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뭐 참가비 받고 안 그래요. 그냥 무료로 와서 배우라 그래요. 저도 시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 일해야 될 시간을 그 시간을 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내시는 후원금은 세미나 경비로 적용할 테니까 만약에 뭐 내가 여러분들뭐1 0만에 아니라 더 후원을 해 주신다면 내가 거기다가 이뭐 이 동영상 밑에다가 후원금이 이렇게 쌓였으니까 뭐 대구에서 한번 세미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참가하실 분몇분 분 정도 되시면 제가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방에서라도 세미나를 하고 싶어요. 심지어 외국에서라도 세미나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상황만 된다. 왜? 한번 만나보면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으니까. 제가 도움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죽어가니까, 진짜, 죽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바깥에 저희 가족들이 있었어요. 목소리를 조금 낮췄어요. 목소리를 좀 낮추고,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TV. 여러분, 그 2차 자각증상 때문에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그 2차 자각증상도 그죠?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2차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후퇴를 하세요, 후퇴를. 그죠? 네. 뭐, 물병들기를 너무 했는데 막 팔이 아프다, 이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 그냥 팔만 가벼워, 안들면서좀 후퇴를 하세요, 후퇴를. 그죠? 후퇴를 하고 어, 또 매체가 멈췄다가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보면 그런 증상이 지난번 보다는 훨씬 약하게 나타납니다. 약하게 나타나고 근데 어떤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아이 상황은 하루, 하루 정도 멈췄다가 응? 혹은 오히려 어떤 상황은 뭐, 모래주머니 중량을 더 올리면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머래주머니를 모래, 풀어야 또 중량이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모래주머니를 좀 제, 조작을 해야 목에 이물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발에도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짜래요 저도 왜 제가 이런 걸 알게 됐는지 그래요 중압감이라서 굉장히 중압감이 좀 갖고 있어요 아니 모르면 이런 고민도 안 하겠죠 아니 모르면 고민도 안 하겠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또 주변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버려요 저 사람 상태가 지금 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은데 저 사람 왜그 저렇게 걸어 다니지 저 사람 기침을 하면서도 왜 저렇게 앉아 있지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보면 앉아 있는 자세가 분명히 기침을 하는 자세로 앉아 있어요 그막 <웃음> 뭐 답답해 죽겠는 거야 답답해 죽겠는데 그리고 생각 모르는 사람한테 왼쪽 다리 이렇게 하세요. 팔을 이렇게 안 드세요. 머리를 안 들고 이빨 딱딱하세요.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 치료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고 눈에는 보이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뭐, 동영상을 올린다라는 거은 오래 여러분들, 시간만 자꾸 빼앗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동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지난달에 들었던 거, 똑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봐야 돼고 그래도 뭐 아직도 치료 원리에 대한 명확한,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흔들리더라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전화 상담을 다 해보거나 직접 만나보면, 막탁탁탁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중심을 못 잡고. 근데 이제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 보면, 딱 차이점이 나요. 이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본인이 알아. 아, 선생님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렇게 딱 질문이더라고. 네, 예, 맞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컨디션은 지금 현상태로만 유지하는 것도 치료의 길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신 하루에 꾸준하게 그렇게 잘 통제를 잘 해주세요 네. 어떤 때 팔을 흔들어야 되고 어떤 때 다리 조작을 해야 되고 어떤 때 머리를 흔들어야 되고 어떤 때 이빨을 탁탁 해야 되고 어떤 때 머리를 잡아당겨야 되고 어떤 때 밀어야 되고 어떤 때 오른쪽을 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랫동안 대화를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그걸 이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전화 상담에 유익이 가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의 몸이나 체중이나 키 이런 것들 전화 상담하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몇 킬로그램이세요? 키는 얼마나 되세요? 살은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응? 또 어떤 증상을 갖고 있냐, 이런 거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모래주머 어떻게 착용하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사자리 분들이 사실 저도 그래요 어디에 후원을 한다 천 원짜리 한 장을 후원한다 천 원짜리 한 장에 아이스크림안 하더라고요 큰돈 사실 큰돈 아닌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운 거야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만 그런 게아니 공짜로 뭐, 배웠다, 이러면 좀, 뿌듯해지는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죠.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 아, 여러분, 저화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내 거는 아깝고, 네? 내게 나가면, 뺏긴다는 느낌이 들고, 누군가를 위해서 10만 원을 후원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라. 여러분의 건강은 10만원짜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만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할수 있는 거고 그걸 지키겠다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똑똑하신 분 제가 동영상에서 지금까지 올려놓은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면 실질적으로 좋아지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전화 연락도 받아봤고 뜬금없이 후원금 보내주셔서 고맙다라고 전화도 여러 번 받아봤고 좋아지셨으니까 후원금 보냈을거아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는 분들 보면 좋아졌다는 분들도 여러분도 있고 혼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 또 정상이 너무 심각해서 오도가도 못하고 뭐. 혼자서 절절 내는 분도 들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동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인가 10만원 후원하고 한 번이라도 10번 정도 10회에 걸쳐서 전화상담 통해서 한 번이라도 내 코치를 저희 코치를 지도를 받아가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해서 한 5개월 정도 코치를 받아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혼자서 해 나가든가? 이건 어떤가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린 거예요. 제가 이런 어떤 공공매체에서 돈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제가 치료비명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후원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왜 효과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이런 전화상담 이런 거 못해요 여러분들이 클레임을 걸면 저는 완전히 멈춰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좋은 일에 진짜 그럼 같이 있는 일이 쓰인다니까요. 세미나 하면 됐어요. 하... 일단 아프리카 TV도 멈추는 걸로 제가 조금 전까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는 것도 멈추려고 하고요. 오늘부로 아프리카 피부도 멈추려고 합니다. 대신딱두 가지만 실행하려고 합니다. 열 번의 전화상담 방법과 세미나, 지속적인 세미나 방법. 여러분들 후원을 안 해주셔도 세미나는 계속 할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대 드린 선물이에요 뭐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 자원봉사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후원을 아무도 안하셔도 제가 시간이 나면 뭐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세미나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수 아, 할 있겠죠 그죠 렇 그런데 뭐 당신은 열심히 해라 나는 그냥 내가할길 간다 이러면 뭐 그냥 천만 열심히 하고 또뭐 여러분 또갈길분로게 여러 가는 거고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정을 갖지 않겠습니다. 감정을 갖지 않고 댓글에 이상한 댓글 올리신 분들도 많고 근데 뭐 사람들은, 뭐 사람이라는 건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서로 이렇게, 뭐 속으로는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돕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 응. 10만원. 그럴까요?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적당한 것 같아요. 저도 막나 혼자 희생한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여러분도 그정도의한1 0번 정도의 전화통화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설사 도움을 전이, 도움이 전혀 안 됐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네요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70% 80% 정도의 사람들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10%나 20%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 왜? 변수가많다 그랬죠 맨날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 학교 가서 잡아놓은 전혀 못하는 학생들.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상태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적용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그런 굉장히 변수들이 많아요. 변수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도움이 된다. 나 이런 저는 신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네? 전지전능하지도 않다는 거요 그다음 어해서는한 60에서 80% 정도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또 저는 어, 몇 분을 도와드려 보면 대다수의 분들은 도움이 되는데 몇분몇 몇 분은 제가 막 진짜 손을 나와려요내 말대로 안 되는 거야 따라주지를 못하고 따라주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도와줘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대략적인 예상은 되는데 하여튼 몇 가지 정상들이 있어요 너무 심각해서, 또 너무 심각해서, 손을 못 쓰는 부 분들도 있더라고. 베개만 빼도 막 두통이 나타나고, 막 뒷목에 혈관이 튀어나오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진짜 도와드리기가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빼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왜요 학생이야 나이가 너무 어려 근데 내가 도와주다가 무슨 불상사가 나타나버리면 그그 그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거냐는 거야 불상사가 있으면 그 학생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거냐는 거야 나를 어떻게라도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서워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데 내 딸이라면 도와주겠어요 죽으나 사다난 니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그런데 타인을 남의 자식을 내가 마구잡이로 도와줬다가 순적하게 도움이 되면 치료가 되면 좋을 거 문제가 생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한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후원하지 마세요. 나 그런 돈 받고 싶지도 않고 무서워서 안 받고 싶어요. 무서워서 안 받고 싶어냥 잃어버렸다 생각해야 돼요. 이러고 때 생각하고 도움을 조금 받아보시면, 그게 진짜 도움이 돼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상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입행의 실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나 솔직히, 그죠? 명치통증, 안성설사 이동, 잠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 뭐 목에 이물감, 두통 현상, 뭐 변비 증상 이런 것들 나 진짜 치료할 수 있을 거요 치료할 수 있어. 왜 경험 이 있으니까 사례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 증상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갈수 있을 수도 막. 근데 여러분들 이고한 증상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사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벌써 이쪽 라인의 혈관이 딱 변형을 일으켰어 변비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쪽 라인의 혈관이 다 변형 이 창자도 형태도 변해버렸고 혈관도 변해버렸고 뇌혈관도 찌그러졌고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 아닌 거야 이게 어설프게 도와줬다가 환장한 거 저도 기 감당이 안 되는 거 자 이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다린 거예요.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0만원 잃어버렸다 생각하세요. 그냥 길팡을 저한테 그냥 줬다 그래요. 저 맛있는 거 한번 소고기 한번 사먹을 테니까 사먹지도 않지만 제 생계비로 쓰든 제 세미나 진행비로 쓰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서울에 계시면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좀 제공할 수,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제 커피숍 이런 데서 세미나를 진행해보면, 결국은 말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동작으로 뭘할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거기 좀 매트리스 같은 것도 이렇게 태권도 도장에 가면 매트리스 같은 것도 좀 깔아놓고, 약간의 운동 보조기구 같은 것도 이렇 한두 개좀 놔놓고, 의자도 좀 우리가 또 여러 명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자도 좀 이렇게 좀 놓을 수 있고,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명을 가지신 분도 중에, 그제 뜻을 조금 이해하시고, 어떤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좀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면 그런 장소에서 세미나를 하면 더 마음껏 뜯을 수 있고 또막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 거기서 막 파워워킹도 시켜보고 또 머리 주머니도 착용시켜 보고 또 누워서 하는 동작도 시켜보고 이러고 싶은데 근데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가 있으니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좀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시고 자좀 뜻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 이분쯤 열면 넘어오요자 아프리카 tv도 멈추고 앞으로 동영상도 멈출 예정입니다 멈출 예정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치료에 임하시던가 아니면 저희 도움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시던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저희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어떤 치료비 명령을 열번 전화해서 치료할 수도 없고 네? 그런거예요 그죠. 치료비 명목 아닙니다. 치료비 명목아니까 그냥 후원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과 돈하고 돈적인 관계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막 얽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돈을 안 받고 싶어 그래서 제가 후원금 얘기를 자꾸 한거예요 내가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거기 보면 77강에 보면 어떤 한 분을 도와드려서 뭐 100만 원을 구원금을 주시면 제가 한 달을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해놓게 있어요. 그죠? 네.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제가 그 돈으로 세미나를 운영하려고 그 방법을 생각을 해 봤던 거예요. 그 100만 원 받아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라게 아니고 세미나를 운영하려면 내가 하루를 일을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고 내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번을 도와드려서 여러 분을 도울 수 있다면 라그 방법을 또한번 생각을 해 봤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도 그걸 신청하는 분은 없었어요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진짜 고맙죠 응? 구원금이 사있냐고, 내가 다시 얘기지만 지방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지방에서 못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서. 너무 아파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방에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세미나 한번 와보세요.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니까 알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생각해 봤던 거예요 하여튼 막 2년 동안 영상 올렸는데 하여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제는 하여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만 돕고 그런 분들이 없다라면, 제 생활에 집중하면서, 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켰던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 TV도 하겠다 그랬다가 또 멈춘다고 했다가, 세미나도 분 때는 하겠다 그랬다가 멈추겠다 했고, 근데 현실을 부닥치면서 나타났던 어떤 그런 것들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모든 분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어, 바라고. 감사합니다. <웃음> 어, 진짜 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음. 힘내세요. 좋아지실 거예요. 좋아지실 거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세미나에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힘내, 힘내세요. 응. 잘잡니다 감사합니다.